이제 숫자가 양수도 있고 음수도 있고 0도 있고 글자도 있어요 근데 나는 어? 양수랑 음수는 구분해서 좀잘 보이게 하고 싶어요 근데 양수는 올라가는 거니까 빨간색으로 하고 음수는 내려가는 거니까 파란색으로 하고 싶어요 그러면 내가 셀서식에 어떻게 적으면 되냐면 빨강 세미콜론 파랑 어. 음수는 파랑으로 하고 싶다 그랬죠 파랑으로 적어 주시면 돼요. 됐나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빨강 세미콜론 파랑만 한번 셀 서식에 적어 볼게요 요렇게 적는다는 말이죠 빨강 세미콜론 파랑 그럼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양수는 빨강으로 표시하고 음수는 파랑으로 표시해줘 라는 뜻이에요. 그럼 실제로 해볼게요. 블럭을 씌우고 영역을 블럭 씌웠죠.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셀서식 셀서식에서 내가 사용자 지정으로 와가지고 사용자 지정에서 지표준을 씌우고 빨강 세미콜론 파랑 그럼 대가로는 무슨 뜻이에요? 나이가 이거 조건으로 이 색깔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양수는 빨강, 음수는 파랑으로 조화하는 조건이에요. 그럼 이제 여기에서 확인을 누르면 양수는 빨강, 음수는 파랑이 된 거예요. 근데 네 이제 양수는 빨강, 음수는 파랑이 됐는데 영하고 글자도 어떻게 돼요? 빨강이 돼버리죠? 그래서 우리는 얘가 지정이 안되면 맨 처음에 있는 양수 값으로 다 똑같이 지정 되버립니다 그래서 어? 나는 0은 노란색 하고 싶고 텍스트는 녹색을 주고 싶은데?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얘를 바꾸면 되죠. 어떻게 하면 돼요? 파란 뒤에 세미콜론 노랑 주시고 다시 세미콜론 녹색 주시면 돼요. 됐나요? 그래서 얘를 그대로 적어주시면 돼요 똑같이 블럭 씌워서 저는 이거 복사해서 할게요 컨트롤 C 똑같이 블럭 씌워서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사용자 지정에 컨트롤 V에서 저는 빨강 파랑, 노랑, 녹색을 넣었어요 여기 적힌 그대로 넣었습니다 그냥 확대해서 보여드릴까요 요렇게 빨강 세미콜론 파랑 세미콜론 노랑 세미콜론 녹색을 넣었어. 빨강이 무슨 뜻이죠? 양수. 파랑이 노랑. 아, 파랑이 음수. 노랑이 영. 녹색이 글자를 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확인 누르고 내용을 보러 오면 글자는 녹색이 됐고 영은 노란색이 됐고 양수는 빨강. 음수는 파랑이 됐어요. 어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 파란색 50이 나는 음수인 줄 알겠는데 딴 사람이 볼 때는 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어나 마이너스 기호를 놓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블럭을 씌워서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에 들어가서 이제 여기에 지표준이라고 나오죠? 지표준이 글로벌 스탠다드 어디서나 요거 쓰면 물이 없더라라는 거죠. 그니까 러 이제 여기 앞에다가 나 마이너스 기호를 넣겠다. 그러면 빼기라고 그냥 적어주셔도 되는데 기왕이면 쌍다운표 해가지고 넣어주시면 절대 오류 없이 마이너스 기호가 붙겠죠. 이제 확인하면 마이너스 50하고 붙는 거죠. 근데 나는 주식 거래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삼각형 위로 올라가고 삼각형 아래로 가는 모양이 이쁠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들어와 가지고 이제 여기에서 빼기 대신에 한글 자음 미음 누르고 한자 키 눌러서 기호 중에서 아래로 가는 삼각형을 찾는 거죠. 찾아서 넣어주고 또 빨강 앞에다가 쌍따옴표 한글 자음 미음 한자 키. 위로 가는 하살표를 찾아주는 거죠. 그리고 쌍 따옴표. 요렇게 해주면 위로 가고 아래로 가는 모양이 되는 거죠. 그리고 확인. 그리고 나서 내용을 보면 요렇게 주식 거래하는 것처럼 위아래로 가는 걸 내가 양수, 음수 위치감만 알아도 만들 수 있어요. 되셨나요? 근데 나는 0이랑 그 글자를 까만색으로 그냥 뭐 통모양으로 보고 싶지 특별히 색깔을 지정하고 싶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블럭 씌워서 0이랑 텍스트는 이름을 노랑으로 준 거를 검정으로 바꾸셔야 되겠죠. 왜냐면 얘를 이름을 안 줘버리면 그냥 빨강으로 다 지정돼 버린다 그랬죠. 그러니까 지정 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검정으로 지정해 주시면 이제 검정이 우리가 보는 기본 색깔이죠. 그래서 별무리 없이 어, 그냥 폭이 괜찮네 라는 모양으로 만들 수 있어요. 이 실무에서 여러분들이 양수음수 건드리는 거는 쓸 일이 진짜 많은데 몰라서 안 쓰는 거죠. 됐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 이 대괄호가 무슨 뜻이라고요? 조건을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내가 빨강이라는 거를 그냥 주면 위치가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 그냥 처음 위치에다가 빨강을 주면 양수를 빨강으로 해라 라는 뜻이 되는 거고 내가 조건을 이렇게 줄 수도 있죠 대가로 크거나 같다 30 그러면 만약에 여기 있는 셀이 30 이상이면 그러면 뭐를 해라 를 내가 줄수 있는 거예요 그럼 30 이상이면 00 빼기 그 다음에 숫자를 표현해라 내가 샵샵으로 하면 쓸데없는 0은 피, 표시 안하고 어, 필요한 숫자들만 00을 붙이고 하겠다가 되는거죠 한번 해볼까요? 제가 여기에서 재고 양으로 문제에서 하라고 했나요? 재고량을 범위 씌우고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을 누르고 사용자 지정에서 대가로 크거나 같다 30 대가로 닫아주고 쌍따옴표 00 빼기 쌍따옴표 샵샵을 주면 이제 얘는 30 이상인거는 00 빼기를 붙여줄거고 30 이상이 아닌거는 00 빼기를 안붙여요 아 크게 해 드릴까요? 깜짝 놀랐어요 요렇게 적으면 됩니다 대가로 크거나 같다 30 대가로 쌍따옴표 0 0 빼기 쌍따옴표 그리고 샵샵만 적으면 지표주는 저절로 붙어요 샵샵 이용하요샵0샵0 해도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에서 0을 표시하시오 라는 말이 없죠 응. 0을 표시하시오 말이 없기 때문에 뭐 샵샵을 해도 되고 샵영을 해도 되고 0영을 해도 됩니다 근데 응. 우리 채점기를 돌리죠 응. 채점기에서 샵영을 하면 감점을 시킵니다 그 기분이 언짢죠 괜히 감점 당하며 그래서 샵샵으로 어, 하도록 할게요 응, 응. 자 이제 H 이 셀이네요. h2 셀은 yy2년 mmr로 작성하라 그랬죠. 그대로 적으시면 돼요. 셀 서식에서 지워버리고 yy2년, 그 다음에 mmr. 적어주시면 됩니다. 여기는 쌍땀표 안 들어가면 네, 쌍땀표 넣으셔도 되고, 안 넣으셔도 됩니다. 통째로 쌍땅표를 볼까요? 아니요. 통째로 넣으면 YY라는 글자가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년에다가 앞뒤로 쌍옴표 월에다가 앞뒤로 쌍옴표 넣으셔야 됩니다. 쌍옴표를 찍으면 무조건 있는 그대로 찍어라 라는 뜻이 되어버려서 전체를 쌍옴표 YY년 MM월 쌍옴표 해버리면 화면에 YY년 MM월이 보여요. 되셨나요? 근데, 여기 시험에서 혹시나 여기 공백 띄워라고 할지도 모르겠어요. 면이랑 공육 사이를. 이거는, 네. 나중에 채점기 돌리고 감점 나가면 한칸 띄우시면 됩니다. 여기는 구분할 수 없게 적어 놨죠. 그 다음에 E4부터 G12. 범위 씌우시고, 오른쪽 들여쓰기라고 했죠 마우스 오른쪽 누르시면 셀서식이라고 나오죠 셀서식 누르시고 어 맞춤이라고 있어요 맞춤에 가시면 가로에 일반이라고 되어있는데 맨 밑에 보면 들여쓰기라고 되어있어요 찾으셨나요? 음. 아이고야 근데 여기 문제에서 음. 오른쪽 들여쓰기 하라그랬네요 네 오른쪽 들여쓰기 할게요 오른쪽 들여쓰기 해주시고 들여쓰기를 숫자를 1을 지정하라그랬죠 숫자 1을 주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누르면 오른쪽에 공백이 생겨요 그래서 오른쪽에 너무 붙지 말고 조금 여유공간을 주고 싶을 때 얘를 쓰면 됩니다 우리 표 테두리선 넣으면 테두리선이랑 숫자가 붙어서 보기 불편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 들여쓰기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A3부터 H3 영역 지정하시고 뭐하면 되죠? 가로 가운데 맞추 그 다음에 A4부터 D12 가로 가운데 맞추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H4부터 H12 H4부터 H12 영역은 회계, 기호 없음을 지정하라 그랬네요. 그러면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누르면 표시 형식의 회계라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기호를 없음으로 바꿀 수 있어요. 우리가 이때까지는 위에 일반 여기를 눌러서 회계로 바꿨었죠. 그러면 기호가 무조건 생기거든요.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으로 들어와야 기호를 없앨 수 있어요. 이제 확인 누르시면 되겠죠. 그 다음 A3부터 H12까지 모든 테두리 적용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테두리 색을 빨강으로 지정하라고 했기 때문에 마우스 오른쪽 셀서식 누르시고 테두리에서 색이라고 있죠. 색을 빨강으로 선택해주시고 여기에서 윤곽선이랑 안쪽을 누르면 빨강으로 적용된게 보이죠? 이제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우리 18년 6월을 이렇게 적으면 안되죠? 18년 6월하고 여기 뒤에다가 뭐라고 적어야 돼요? 6월 띄우고 작성이라고 적으라고 돼있죠 네. 아, 책에 나와 있어요. <웃음> 정말 문제를 잘 읽으셔야 합니다. G4부터 G12. 이 영역에서 수금액이 많은 상위 다섯 곳에 대해서 굴림, 기울임, 뭐 그런 걸 주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만 블럭 씌우고 조건무 서식에 갑니다. 됐나요? 그리고 상위 하위 규칙을 주도록 할게요 근데 여기에서 뭐라고 했죠 상위 섯곳에 한다 그랬죠 그러면 기타 규칙에 가야겠죠 기타 규칙을 눌러서 상위 10개가 아니라 다섯 개로 바꾸시면 되겠죠 다시 들어갈까요 조건부 서식에서 상위 하위 규칙에서 상위 10개밖에 안 적혀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타 규칙을 눌러서 상위를 10개라고 되어있는 걸 5개로 바꾸시면 됩니다. 됐나요? 상위 5로 바꾸셨으면 이제 서식을 누릅니다. 서식을 눌러서 뭐를 하라 그랬냐면 굵은 기울인 꼴 하라 그랬어요. 굵은 기울인 꼴을 선택해주시고 그 다음에 밑줄은 이중실선 여기에서 이중실선 골라주시고 그 다음에 할게 없네요. 이제 확인 확인 누르면 다섯 군데만 굵은 기울인 꼴 이중실선이 적용됩니다. 앞에 잠깐 봐주세요 이제 제가 상위 규칙을 선택했죠 그리고 밑에 기타 규칙을 누르니까 상위 또는 하위 값만 서식 지정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책에도 보면 상위 또는 하위 값만 서식 지정을 사용하고 라고 되어있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얘를 바로 선택한 상태에서 들어오는 거고 조건부 서식을 눌러서 새 규칙을 누르면 내가 여기서 골라야 돼요 근데 고르는 게 귀찮아서 그냥 바로 여기에서 들어온 거예요 똑같습니다 어떻게 들어가든 11월 판매 현황표에서 공급지역이 경으로 시작하고 아 조건 적어야겠네요 공급지역이니까 공급지역을 복사해서 어디에다 붙여 넣어야 되죠 a 17 셀에다가 붙여 넣을게요 경으로 시작하니까 경 하고나서 별 해주면 되죠 그 다음에 판매 수량이 50 이상이니까 판매 수량을 복사해서 경으로 시작하고죠 하고면 e 드 d 죠 그러면 같은 줄에 적으면 되고 하건하면 다른 줄에 하면 되죠 그래서 같은 줄에 판매수량이 50 이상 50 이상이죠. 근데 다시 50 이상 100 이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판매수량을 그대로 하나 더 복사해서 우리가 지금 조건을 어디까지 적을 수 있어요? A17부터 D20까지 적을 수 있죠. 이 범위 안에 조건을 마음대로 써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판매 수량이 100 이상 그럼 읽어보면 경으로 시작하면서 50 이상이고 어? 100 이하네요 100 이하인 자료값만 검색을 하겠다는 거죠 됐나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얘를 가져와 볼게요 범위 씌울 때학계까지 씌우면 안 되겠죠 학계는 병합이 되기 때문에 칸이 안 맞죠 그래서 제품 코드 여기까지만 범위 씌우시고 데이터에 제가 왜 데이터로 왔을까요 어디로 가야 되죠 데이터 맞나요 왜안 나왔을까요 고급 누르시고요. 다른 장소에 복사 체크해주시고 이제 조건범위는 아까 저희가 지정했던 조건범위 씌워주시고 복사 위치는 A21셀을 클릭해주세요. 그리고 확인 그러면은 하나밖에 없네요. 이렇게 음, 나오면 맞습니다. 이제 혹시나 의심스러우면 찾아보면 되죠. 이제 저희가 경으로 시작해야 되고 이제 판매수량이 50에서 100 사이 맞죠 그 다음에 경으로 시작하고 판매수량이 50 안되고 50은 되는데 충북 안되고 50 안되고 하나뿐인게 맞네요 경북의 키보드 그래서 얘만 넣으면 정답입니다 그 다음 계산자가 한일 수령 그걸 네그 트루 펄스 그걸로 나오게 조건 니인로 하는 거 어떻게 요 그래도 상관 없죠. 트루 펄스로 주시면 여기만 조건이라는 이름으로 주시면 되죠. 그렇게 한번 풀어볼까요? 얘를 지우고 뭐라고 하면 돼요? 조건이라고 주면 되죠. 그 다음에 는 해가지고 앤드 연산자 써야 되죠. 이거니까 앤드 연산자. 그리고 판매 수량이었나요? 판매 수량을 처음 값을 찍어주고 그게 크거나 같다 5 0이사셀이 작거나 같다 100이 주소는 내가 찍어도 되지만 손으로 써도 돼요 그래서 엔터 땅 치면 t r 가 나오죠 그럼 이제 조건의 범위가 바뀌었으니까 다시 해야겠죠 데이터의 고급 범위는 맞죠. 다른 장소의 복사, 조건 범위는 새로 씌워야 되죠. 요렇게그 다음에 원하는 위치는 여기, 그리고 확인 누르면 똑같은 결과가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풀어도 되고, 다르게 풀어도 됩니다. 채점할 때는 뭐 감점 사항이 아니에요. 네. 네. 어 해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네요. 아 똑같이, 아, 똑같이 나오면 네. 음 상관 없겠지만 다음부터는 네. 되도록이면 이 병합된 애들은 만, 안 건드리는 게 좋아요. 그리고 실제로 여기도 경북 여기 마지막 제주가 뭐 경기 경남으로 바뀔 수는 있죠 근데 합계가 경남으로 바뀔 일는 없죠 찾을 수 없는 자리에서 그걸 가져오게그 범위에 넣는 거는 항상 오작동의 원인이 되니까 다음부터는 안 넣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계산 작업 들어갈게요 함수가 제일 쉽죠 이제 어, 여기에서 전산, 커말, 실기점수가 모두 50점 이상이다. 그랬죠. 그러면, 엔드가 들어가야 되죠. 전산이 50 이상이고, 그 다음에 커말이 50 이상이고, 그러니까 엔드를 넣어야 돼요. 는, 엔드. 바로 열고, 전산이 크거나 같다. 50이고, 커말이 50이상 2고 그 다음에 D3셀이 50이상 2고 됐죠? 2고 세과목의 평균이 그럼 엔드가 끝난게 아니네요. 콤마 찍고 세과목의 평균이니까 에버리지 해주면 되죠. 에버리지 전산부터 실기까지 드래그 해주시고요 가로 닫고 그거가 70이상이면 크거나 같다 70 됐네요. 값로 닫고 엔터치면 이제 트루나 s 스가 나오겠죠. 음, 말대로 적은거죠. 세 과목이 모두 50점 이상이고 그 다음 세 과목의 평균이 70점 이상이면이 된거죠. 그러면 트루 s 스가 나오는거죠. 그래서 밑으로 드래그해보면 얘는 50점을 안 넘으니까 헐수 되는 거죠. 그럼 이제 true s 수넣으면뭐할수 있다 그랬죠? if 문으로 쓸수 있다 그랬죠? if 맨 마지막에 콤마 찍으면 이제 뭐가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조건이 맞으면 합격. 그렇지 않으면 불합격. 바로 닫으면 되겠죠? 네. 그 개엔드 하고 그 앞에 다시 들어가서 또 엔드? 엔드를 써도 뭐 상관은 없죠. 아, 상관은.. 네. 쓰겠다고요? 네. 어차피 이거니까 연달아 쓰는 게 논리적으로 맞지만 내가 끊어서 엔드 엔드 줘도 상관없습니다. 음. 우리가 최적화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래서 핸드핸드를꺼놨으면 최적화가 안 돼서 속도가 약간 느려질 수 있으나 우리가 그걸 구분할 수 없겠죠. 그래서 함수를 많이 쓰면 속도가 조금 느려져요. 그래서 한번 쓰는 게 좋은데 두번 쓴다고 해서 감점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렇죠. 콤마가 이고라는 뜻이 되는 거죠. 콤마 찍을 때마다 이고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 에 개만 엔드로 묶고 다시 그 엔드랑 포함해서 새로운 엔드를 적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니까 요 말이죠. 여기에 엔드 적고 여기가 비선이죠 가로 열고 여기를 가로 닫고 이렇게 해도 결과는 완전히 똑같기 때문에 and 쓰고 그것도 다른거 주고 and 써도 상관없어요 음. 리피트라는 함수가 처음 나왔어요 음. 그래서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우리 영어시간에 진짜 많이 듣는 거죠 listen and repeat 그래서 repeat를 하면 어, 반복하는 거죠 r p t 라고 적으면 는 r p t 바로 열면 처음에 텍스트라 그래요. 제가 여기에다 하트를 넣어볼게요. 하트를 넣고 그러면 내가 반복하고 싶은 글자는 하트입니다. 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여기에다가 2라고 적었어요. 그럼 난 하트를 두번 반복해서 적을 거예요. 가 되는 거예요. 그냥 엔터다운 치면 하트가 두 개다. 근데 나는 하트를 다섯 개 찍고 싶어요. 그러면 하트가 다섯 개 찍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쓰는 사람은 세상에 없겠죠. 그럼 어떻게 써요? 여기에다가 5라고 적는 거죠. 그리고 여기 5를 직접 안 적고 여기 셀에 있는 값을 가져와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렇게 써놓으면 내가 여기를 일곱 개 7개 적으면 일곱 개로 바뀔 거고, 열개 적으면 열개 바뀔 거고, 두개 적으면 두개 바뀌게 되겠죠. 요렇게 쓰는 게 당연하겠죠? 아무튼, 리피트는뭐 하는 거예요? 글자를 적어놓고, 그게 몇번 반복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r p t 리피트 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풀러 갈게요. 11개에서 19개면 별이 1개에요. 헤헤이. 자, 우리가 참 초등학교를 졸업해도 나누기를 해야 되는 일이 생깁니다. 자, 11개를 10으로 나누면 몫이 얼마죠? 1이죠. 19개를 10으로 나누면 몫이 얼마죠? 1이죠. 그래서 11개부터 19개까지는 10으로 나누면 1개가 나와요. 됐나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다 이렇게 적는거죠. 는 뭐라 그랬냐면 5만 이상인거 J3셀이라 그랬네요. 판매액이네요. 판매액을 찍어서 판매액이 5만 이상인 경우 라그랬네요 그러면 5만 이상이면 해야 되니까 네. if 가로열고 판매액이 크거나 같다 5만 해주면 되죠. 5만 이상이면 콤마 그러면 이제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판매액이 판매액이 5만 이상이면 이라고 적어놨어요. 그러면 책을 읽어보니까 5만 이상인 경우에는 판매량을 10으로 나눈 숫자만큼 별을 입력하라 그랬어요. 일단 10으로 나눠야 되죠? 판매량을 찍어서 나누기 10을 해줘요. 그 다음에 콤마 그 위에는 공백이니까 쌍 따옴표만 하면 돼요. 됐나요? 가로 닫고, 엔터 땅 치면, 이제 숫자가 나올 거예요. 맞나요? 숫자가 나오는데, 5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값이 나오고, 5만원 이상이 아니면 값이 안 나오죠? 잘 됐고, 이제 별의 개수가, 이제 31개에서, 19개면 별이 1개고 30개에서 39개면 별이 3개여야 되죠. 우리 여기 보니까 별이 4개가 나왔어요. 여기에서 범위를 씌워서 홈에 가면 자릿수 늘림이라고 있어요. 자릿수 늘림을 누르면 3.5인데 반올림이 돼서 4라고 표기된 거예요. 이해되나요? 근데 리피트 함수는 반올림을 하지 않아요. 이해됐나요? 그래서 리피트 함수는 반올림을 하지 않기 때문에 3, 4, 3, 4로 결론이 나와요. 어, 됐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게 반복 횟수라는 걸 알았죠? 그럼 이제 여기 안에 뭐를 적으면 돼요? 리피트를 적으면 돼요. 가로 열고 적고 싶은 글자는 별이네요. 쌍따옴표, 한글자음, 미음 한 짝킥, 까만색 별을 넣어주고, 콤마, 그 다음에, 나누기 10 다음에 가로를 닫으면 되죠. 요렇게 이제 엔터 쳐서 밑으로 내려보면, 이제 3개, 4개, 3개, 4개 하고, 잘 나오죠. 반올림을 하지 않아요. 리피트 함수는는 해가지고, 워크데이라고 할게요. 워크가 많은 뭐 거예요? 일하는 거죠. 그래서 일하는 날짜만 계산하고 싶을 때 얘를 써요. 그래서 스타트 데이트라고 넣어죠 스타트 데이트는 시작하는 날짜예요. 그 다음에 데이지는 날짜예요. 그 다음에 홀리데이즈는 쉬는 날이죠. 그래서 쉬는 날은 내가 생략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날짜를 어, 시작하는 날짜 적고 콤마 날짜를 5일이라고 적을게요. 그리고 가로 닫고 엔터 칠게요. 자 이제 여기가 시작일자죠. 시작일자를 19년 어, 9월 19일로 할게요. 됐나요? 2019년 10월 19일로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가 뭐 이상한 걸로 나와요 근데 여기를 날짜로 바꿀게요 간단한 날짜 간단한 날짜로 하니까 어떻게 나와요? 9월 26일이 나왔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할게요 이제 제가 여기를 5라고 넣었어요 그쵸? 5라고 넣었는데 우리가 19, 20, 21, 22, 23 뭐 날짜 하나 빼고 해도 24 23이나 24가 나와야 될것 같은데 이 날짜를 포함한다고 치고 뭐 빼고 쳐도 23이나 24가 나와야 되는데 26일이 나왔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제가 달력을 열어 드릴게요 지금 19일이죠 19일 하루죠 20일이면 이틀이죠 토요일 일요일은 노는 날이에요 그 다음에 23 24 25 그러면 5일이죠. 근데 시작 날짜를 빼고 세면 26일인거죠. 그래서 얘는 뭐를 뜻하는 거냐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내가 시작일자를 이렇게 적으면 돼요. 휴가 시작일자 됐나요? 그 다음에 그 옆에다가 휴가일수를 적는거예요 휴가일수 그럼 휴가를 난 5일을 쓸거예요 그럼 내가 출근해야 되는 날짜가 나오죠. 출근해야 하는 날를 알고 싶어요. 근데 막 토요일을 끼어 있어가지고 계산이 어려워요. 그때 뭐를 쓰냐면 는 워크 데이 누르는거죠. 그럼 시작일은 예고 콤마 휴가 날짜는 5일이고 근데 휴가 날짜에 토요일은 안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가로 닫고 엔터 그럼 이상한 숫자가 나오는데 이거는 간단한 날짜로 바꾸면 돼요. 그래서 이제 달력을 보면 내가 19일부터 휴가예요. 그럼 하루, 이틀, 사흘, 나흘, 5일을 쉬었어요. 그럼 출근은 언제예요? 26일날 출근하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쓰는 게 바로 워크데이에요. 이해되셨죠? 자 위크데이도 해볼게요. 위크데이는 음, 요일을 숫자로 반환해주는 걸 위크데이라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내가 2019년 9월 19일이라는 날짜가 있어요. 됐죠? 근데 리턴 타입은 생략할 수 있죠? 가로 닫고 그냥 엔터 칠게요. 그럼 5라고 나왔어요. 아, 9월 19일이 오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어, 이거 오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거를 얘 혼자만 갖고 쓰진 않아요. 뭐가 같이 쓰이냐면, 추주랑 같이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9일을 볼게요. 19일이 일요일로 시작 날짜로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가 목요일이죠. 그래서, 어, 리턴 타입을 안 지정하면 시작 날짜가 일요일이 1이 되게 시작이 되게 돼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추주를 적는거죠. 가로 열고 콤마 시작은 일요일 그냥 1만 적을게요. 월화 얘는 함수마법사가 편하니까 함수마법사를 열어서 할게요. 화수목금 확인. 그러면 목요일하고 나오죠. 그래서 내가 이거를 18일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수요일로 딱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위크데이는 그 해당 날짜의 요일을 숫자로 반환해줘요. 근데 숫자로 쓰면 사람이 인지를 잘 못하기 때문에 추주랑 섞어서 무슨 요일이다를 많이 나타내줍니다. 아무튼, 위크데이는 뭐 하는 함수예요? 요일을 숫자로 돌려주는 수입니다 우리가 연도와 상관 있는 이어프렉이라고 있죠. 얘를 말풍선을 읽어보면, 시작 날짜와 마지막 날짜의 사이에 날짜수가 1년 중 차지하는 비율을 반환해 주는 게이어플레이 e 죠 그래서 시작 날짜를 음 9월 19일로 잡을게요. 콤마 마지막 날짜를 9월 26일로 잡을게요. 엔터를 치도록 하겠습니다. 엔터를 딱 치면 1년 중에 차지하는 비율이 어 1.9% 정도 된다는 거예요. 어 2%네요. 1.9%인데 반올림해서 1년 중에 한 2% 정도 된다. 이 날짜면. 그래서 어? 나 마지막 날짜를 음 따르게 잡아줄게요. 지워버리고 19년 12월 30일로 잡았어요. 그러면 한 3개월 정도 되죠. 그러면 1년 중에 한 28%가 해당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는 친구가 미국에 유학을 간대요. 근데 6개월 간대요. 그럼 1년 중에 얼마나 가는 건지 알고 싶어요. 그러면 50% 가는 거다라고 계산하고 싶을 때 얘를 쓰면 됩니다. 1년 중에 비율을 알고 싶을 때 쓰시면 돼요. 이 데이트를 써보겠습니다. 이 데이트는, 는, 이, 데이트 적어주시고 스타트 데이트는 시작하는 날짜 해주시고 콤마 이제 월을 적으면 되는데 1월 31일 다음에 한달 뒤에 마지막 날짜를 알고 싶은 거죠. 그러면 1 적어주면 2월달에 마지막 날짜가 나옵니다. 이제 숫자가 이상한 거는 표시 형식에서 간단한 날짜 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지금이 1월 31일인데 한달 뒤에 날짜를 알고 싶다면 2월달은 2월 31일이 없기 때문에 2월의 마지막 날 2월 29일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한달 뒤에 날짜를 확인하고 싶다 할때이 데이트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함수 써야 되죠? 워크데이 써야 되죠 그래서 는 네. 워크데이 해주시고 스타트데이트죠. 스타트 날짜, 시작 날짜는 휴가 시작이, 콤마 데이즈는 휴가 일수죠. 휴가 일수를 찍어주시고 따로 닫으면 되죠. 그리고 엔터 치면 출근한 날짜가 나오게 됩니다. 끝났죠. 겁나 간단하죠 네. 참 옛날에 미국의 밥루스가 그림 그리면서 참 쉽다 할때 이해가 안됐는데큰말 하면서 이해가 됐어요 자 이제 부서팀 함수 뭐 써야되죠 응. 여기 밑에 보니까 p가 밑으로 가네요 코드가 pky 그러면 v록업 써야되죠 근데 p나 k가 어딨냐 보니까 왼쪽에 있네요. 그럼 함수뭐 써야 되죠? left 써야 되죠. 그래서 n 는 left p2셀 어, g13셀에 p2를 클릭해서 콤마 1 적어도 되고 생략해도 됩니다. 음. 여기 보면 대괄호 나오죠. 대괄호 넘 u m 차스하고 대괄호 나오죠. 대가로는 생략해도 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생략하면 어차피 한 글자가 돼요. 그래서 생략하셔도 되고 콤마 1이라고 적으셔도 돼요. 그러면 이 P를 가져왔죠. P를 가져왔으니까 VLOOKUP을 이제 씌워주시면 되죠. VLOOKUP P를 찾을 건데 어디서 찾을 건지 콤마 찍어서 표의 범위를 씌워줘야 되죠. 여기 첫 번째 열에서 P를 찾아서 가져올 거죠. f4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콤마. 컬럼 인덱스넘은 여기 초록색 표에서 몇 번째 줄의 값을 반환받을 거냐라는 거죠. 몇 번째 줄이죠? 두 번째 열 값을 반환받을 거죠. 2. 그 다음에 콤마. 유사일치예요. 정확히 일치예요. 정확히 일치하셔야 되죠. 그 다음에 가로 닫고. 이제 끝나는거 아니죠 끝에다가 뭐를 붙이라 그랬어요 AND 연산자하고 숫자를 하나 가져오라 그랬네요 그럼 RIGST 라이트 4원 코드에 한 글자 가져오면 되죠 한 글자 가져올건데 거기에다가 다시 AND 연산자로 붙여야 되죠 쌍따옴표 팀이라고 붙이면 되겠죠. 엔터 치면 판매 이팅 하고 나오는 거죠. 서치랑 미드를 써라 그랬는데 또 서치가 처음 보는 거죠. 서치는 서치가 찾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내가 어떤 글자를 찾고 싶어요. 찾고 싶은데 내가 찾고 싶은 글자는 라 라는 글자를 찾고 싶어요 그리고 그게 어디에 있는지 좀 찾고 싶어요 그러면 w i 텍스트에다가 찍어 주면 돼요 그리고 가로 닫으면 됩니다 스타트넘은 생략 가능하죠 그러면 신라명인데 엔터 치면 어, 라 라는 글자는 신자 다음에 두 번째 위치에 있더라 하고 그 글자가 몇 번째 위치에 있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문제를 보니까 빼기 앞에 문자열만 가져오면 되네요 그러면 빼기가 어디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참 여기는 이해하기가 조금 애매하게 돼 있는데 저희가 한번 실무에서 어떻게 쓰는지 예도 들어드리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음 기획, 생산, 영업, 모든 부서 이름이 이렇게 나오진 않아요. 길이가 다를 수도 있죠. 그래서 저만 바꿀게요. 여러분은 안 바꾸고. 그래서 새제품과라는 게 있다고 할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위치가 다르죠. 그래도 나는 새제품 생산해서 빼기 앞에 것들만 가져오고 싶어요. 그럴 일이 진짜 많아요. 그 길이가 달라도 내가 어떤 기호 앞에 것만 가져오고 싶을 때 서치를 씁니다. 해볼게요. 는 서치 파인드 텍스트는 쌍따옴표 빼기 쌍따옴표 해주면 되겠죠. 내가 빼기라는 걸 찾고 싶어요. 콤마 윗틴 텍스트는 내가 여기에서 찾고 싶어요. 하면 되죠. 가로 닫으면 됩니다. 엔터치면 네 번째 글자, 세 번째 글자하고 위치가 쭉 나와요. 나오죠? 그러면 이제 나는 글자를 몇 글자 가져오면 돼요? 여기는 세 글자, 여기는 두 글자 가져오면 되죠? 그죠 그럼 가져올 글자 수를 내가 정할 수 있죠? 어떻게 하면 돼요? 빼기 1 해주면 되죠? 그러면 세 글자, 두 글자하고 우리가 원하는 글자를 가져올 수 있잖아요. 됐죠? 그럼 가져올 글자가 세 글자, 가져올 글자가 두 글자 됐죠? 그 다음 이제는 어떻게 해요? mid를 쓰는거죠 mid, mid, 가로열고 가져올 글자는 여기에 있어요, 콤마 시작위치는 첫번째 글자부터 가져올게요, 콤마 글자수는 서치에서 하나 뺀걸로 가져올게요 가로닫으면 새제품, 영업 어쩌고저쩌고 나오죠 만약에 내가 이게 생 이라는 한 글자라도 한 글자 가져오죠 영업 부서라고 해서 네 글자라도 네 글자 가져오죠 빼기만 정확한 위치에 있으면 빼기 앞에 거는 다 가져올 수 있어요 글자수에 상관없이 이해되셨나요 자 요렇게 쓰시면 됩니다 첫번째가 가져올 글자의 위치 미드. 두번째가 가져오기 시작할 위치 그 다음이 가져올 글자수 글자수가 search가 붙죠 서치의 뜻은 뭐였어요? 빼기라는 걸 찾을 건데 여기 E26에서 빼기의 위치를 찾을 거예요 그럼 하나 둘셋넷 네번째 위치에 있어요 근데 우리는 글자를 하나 둘세 글자만 가져오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빼기를 해서 빼기의 위치에서 하나 줄이면 딱 글자 수가 되죠. 빼기 위치에서 하나 줄이 그렇죠. 이제 분석 작업에서 부분합 하라 그랬어요. 부분합은 외우고 계시죠? 정렬 먼저 하셔야 돼요. 데이터에서 정렬. 이제 첫째 기준이 결과네요. 결과라고 찾아주시고 그 다음에 둘째 기준이 지원 부서네요. 기준 추가를 눌러서 지원 부서를 눌러주시고 내림차순으로 처리하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둘다 내림차순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만 내림차순이라는 거예요. 음 그러면 둘다 내림차순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확인. 그러면 이제 홍보부 해가지고 나오고 결과가 나오는데 이제 어나 내림차순 앞에 거 맞는지 모르겠다 할 때는 이제 여기 우리가 결과랑 지원 부서를 했죠 결과가 합격 불합격 나오고 지원 부서가 홍보부 총무부 나오죠 여기에 문제에 나와있어요 그 순서가 안 맞으면 오름차순 내림차순을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그대로 부분합을 누르시죠. 이제 그룹화 항목은 무조건 뭐가 돼야 돼요? 무조건 정렬한 개 그룹화 항목이에요. 근데 책에 보니까 두 개를 했으니까 뭐하라 그랬냐면 결과별이라 그랬죠. 결과별이 바로 그룹화 항목이에요. 그러니까 결과를 그룹화 항목으로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최소값과 평균은 위에 명시된 순서대로 하시오 그랬어요. 순서를 뭐하라그랬냐면 평균의 최소값을 계산한 후 그랬어요. 그러니까 평균을 먼저 해야 되죠. 평균 체크하시고 평균의 최소값.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최소값이죠. 최소값이고 평균을 체크하셔야 돼요. 평균의 최소값. 확인해주시고 딴거 체크된 거 없죠? 확인. 그 상태에서 해제하지 말고 그대로 부구나 이제는 지원 부서별 이제 부서별이 바뀌었네요. 지원 부서로 그룹 항목을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필기 자격증 면접 이거의 평균이네요. 평균으로 해주시고 필기 체크 그 다음 자격증 체크, 그 다음 면접 체크, 나머진 체크 없어야 되죠. 그리고 새로운 값 대치 체크 없애시고 확인. 그럼 끝났죠. 그래서 최소값 나오고 평균 나오면 완벽하게 푸신 겁니다. 근데 책에 보니까 여기 평균을 다 보이게 해놨네요. 그럼 여기 B랑 C 사이를 더블 클릭. 그 다음, 합격도 g랑 h 사이를 더블 클릭. 그렇게 해주시면 깔끔하게 끝인납니다그 다음에, 피벗 테이블 하라 그랬으니까, 표 전체를 범위 씌우면 되죠. 삽입, 피벗 테이블 선택해주시고, 이제 위치가 나오죠. 동일 시트에 a15셀을 하라 그랬으니까, 기존 워크시트, 흰색을 클릭해서 a15셀을 찍어줍니다. 그리고 확인. 그다음에 지급일은 보고서 필터 지급일을 보고서 필터에 넣으시고 부서는 행 레이블 비품은 열 레이블 값은 금액 금액을 값에다 넣는 거죠 그다음에 뭐딴건 없네요 빈셀에다가 별을 넣으라고만 지시사항이 있네요. 그러면 우리 위에 보면 '옵션'이라고 있죠. 보이시죠? '옵션'을 딱 누르시면 빈셀 표시라고 있어요. 여기에다가 별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확인. 뭐 정렬하란 말도 없기 때문에 여기서 그대로 끝내시면 됩니다. 음, 뭐를 쓰라 그랬냐면, 데이터표를 쓰라고 했어요 데이터표가 참 재밌는 애죠 데이터표를 쓸 때는 여기 빈 공간이 있어요 항상 표의 왼쪽 상단에 보면 빈 공간이 있는데 여기가 수식을 적는 공간이에요 수식이 있어야 어, 적용이 돼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수식을 적어 줄게요 어떻게 하냐면 음, 판매 단가, 상품단가, 판매수량, 지출 그거를 이용해서 영업이익률을 계산한대요 그 결론은 영업이익률을 적어주면 돼요 그냥 컨트롤C, 그냥 컨트롤V 할게요 그러면 여기가 DIV 0 나오죠 그 여기가 뭐 때문에 그래요? 참조 위치가 달라져서 그래요 그래서 컨트롤C를 그냥 여기서 해버리면 오류가 나기 때문에 여기 위에다가 블럭을 씌우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컨트롤 C 한 다음에 ESC를 한번 꼭 눌러주세요. ESC를 누르고 여기를 클릭한 다음에 컨트롤 V를 하시면 60%하고 깔끔하게 나옵니다. 한 번만 더 할까요? 60%를 클릭하고 위에를 블럭 씌웁니다. 컨트롤 C하고 ESC를 눌러요. 그리고 여기를 클릭해서 컨트롤 V 하시면 깔끔하게 나와요. 이제 여기에 수식을 넣었으면 수식부터 쭉 드래그를 합니다. 그럼 여기 수식이 있기 때문에 그 수식에 맞게 표를 만들어줘요. 이제 위에 데이터를 누르시고 가상분석의 데이터표를 누릅니다. 그럼 이런 행과 열을 넣어주라고 뜨죠. 행은 옆으로 가는 게 행이죠. 지금 판매 수량이 어떻게 된 거예요? 옆으로 적혀 있죠. 판매 수량이 옆으로 적혀 있으니까 판매 수량이 행이 돼야 돼요. 됐나요? 그 다음에 지출은 밑으로 적혀 있죠. 이 밑으로 적힌 게 열이죠. 그러니까 열을 지출로 잡아주면 됩니다. 됐나요? 그리고 나서 확인을 딱 누르면 거기에 해당하는 퍼센테이지가 한방에 나옵니다. 이제 매크로가 재미있어지죠. 개발도구에서 매크로 기록 이름을 정렬 정렬로 주라 그랬죠. 정렬로 주시고 확인 이제 범위를 씌우시고 밑에까지 씌우시면 안 돼요. 합계는 내용이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까지 정렬하면 안되니까 빼야됩니다. 그 다음에 뭐를 해야돼요 데이터에 가가지고 정렬해오는거죠. 그 다음에 상품명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하라고 랬네요 상품명 오름차순 됐죠?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되겠죠? 그럼 상품명으로 정렬이 깔끔하게 됐네요. 그럼 이제 개발도구에 와서 뭐해야돼요 기록중지 이 블럭 씌우는 거는 점수에 들어가지 않아요. 내용이 정렬됐는지만 보는 거지. 블럭이 씌워져 있고, 뭐, 안 씌워져 있고, 이거는 채점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끝났으면, 삽입, 양식, 컨트롤에서 단추를 누르시고요. alt키 누르고, F21부터, 어디까지죠? F22까지 마우스 먼저 떼고 Alt 나중에 떼면 됩니다. 그리고 정렬을 적지 마시고 정렬을 클릭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확인 그 다음에 이름을 정렬로 적으라그랬죠 그래서 마우스 모양이 R자가 될때이 너무 흰색화 살표가 되죠. 그러니까 흰색화 살표 안되게 단자에 좀 겹친다는 느낌으로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글자를 정렬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심표 스타일 주는 매크로를 주라 그랬네요. 이름은 서식 주라 그랬으니까 매크로 기록 이름을 서식 확인 누르시고 이제 범위는 E4부터 E19네요. E4부터 E19까지 범위 주시고. 홈에 가서, 심표 스타일이라고 있죠? 얘를 클릭해주세요. 끝났죠? 개발 도구에서 기록 중지. 그 다음, 어, 삽입에 가서, 도형, 빗면이라고 선택하라 그랬네요. 빗면을 클릭해주시고, G21부터 G22까지죠. Alt키 누르고 마우스 클릭 쭉 드래그해서 마우스 먼저 떼고 Alt키 떼면 됩니다. 그리고 이름을 서식이라고 바로 쓰시면 돼요. 커서가 깜빡이고 그런 거 없기 때문에 그냥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 하라 그랬으니까 홈에 가서 가운데 누르고 가운데 누르면 돼요. 얘가 세로 가운데 얘가 가로 가운데예요. 매크로 지정을 해 주셔야 되죠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 서식 눌러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차트를 만드셔야 되는데 어 보니까 차트가 미리 완성이 안돼있죠 그럼 이제 우리가 만들어야 되죠 만들 때는 차트를 보고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차트 보니까 뭐가 있냐면 cpu가 있어요 그럼 제품명부터 항상 필드명을 씌워줘야 됩니다. 필드명부터 어, 보니까 CPU가 있는데 4월 5월 6월만 있어요. 그쵸? 그래서 CPU HDD 그 다음에 프린터네요. 컨트롤 눌러서 프린터 그 다음에 음, c p u 에 4월 5월 6월 이니까 4, 5, 6을 컨트롤 눌러서 4, 5, 6 해주시고, 프린터, 요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1팀으 하면 안 돼요? 네? 1팀. 1팀 하라는 말이 없죠? 근데, 이제 보시면, 화면을 보세요. 앞에 보시면, 제가 블럭 씌운 게, CPU 1팀, HDD 1팀, 프린터 1팀. 1팀만 됐죠? 그래서, 1팀을 따로 하시면 안 돼요. 차트 내용을 보시고, 차트 내용에서 필요한 내용만 범위에 씌우시는 거예요. 그, 1팀이라고, 뭐, 딱히 적혀 있는 거는 1팀 생산 현황, 제목 분이죠. 차트하고 상관없는 거죠. 그래서 차트랑 연관이 있는 것만 범위에 씌우셔야 돼요. 음, 음, 문제 1번 읽을 때, 간호하게. 네. 구소 1팀에 하나 입에 들어있어서. 네. 음, 그쵸. 근데, 부서 1팀은 씌우시면 안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삽입에 가셔서 무슨 차트죠 이게? 꺾은 선이죠? 이번에 보면 표식이 있는 꺾은 선 하라고 랬죠 꺾은 선형에서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을 선택해주세요. 클릭. 두번째 줄에 있는 해죠? 그럼 이제 모양이 완벽하게 똑같은 애가 나왔죠? 그 다음에 동일 시트에 A14에 넣으라고 랬어요 그럼 Alt키 눌러서 작업해야 되죠. 일단 좀 내려가지고 Alt키 누르고 좌우 크기를 A14, A에 딱 맞추는 거죠. 그 다음 Alt키 누른 채로 14에 딱 맞춰주시고 그 다음에 H에 맞춰주시고 그 다음에 32에 맞춰주세요. 그 이거를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상하좌우로 딱딱 안 맞추고 이거를 왼쪽 오른쪽 같이 맞추는 분들이 있어요 대각선으로 대각선으로 하는 건좀 위험해요 대각선으로 하는 거는 어, 간혹 가다가 어, 어긋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꼭 상하좌우 딱한 군데씩 맞춰주세요 동시에 맞추면 얘가 오동작을 할 때가 있어요 자 이제 차트위 넣어주면 되죠 레이아웃 누르시고 차트 제목에서 차트위 차트 제목은 1팀 생산현황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축제목은 축아래 제목 축제목에서 가로에서 축아래 제목 누르시고 축제목을 2-4-2-4분기라고 적어주세요. 그 다음에 세로값축은 가로제목으로 하라고 랬네요 축제목, 세로축제목은 가로제목 여기에다가 수량이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수량 적으니까 책에는 얘가 위로 올라가 있어요. 그쵸? 위로 옮겨주시면 돼요. 요렇게 위로 옮겨주시면 됩니다. 세로축 제목은 상단으로 이동하라 그랬고 범례에 대해서는 아래쪽 범례를 아래쪽으로 바꾸시고요. 그 다음에 도형 스타일은 보통효과 자주 사하라 그랬어요. 얘를 선택하시고 범례를 선택해야 되죠. 그 다음에 위에 보면 서식의 도형 스타일에서 뭐를 하라그랬냐면 보통효과 미세효과고 보통효과가 어디에 있죠? 여기 있네요.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통효과인데 보통효과의 자주 강조사 얘네요. 얘를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클릭만 하면 끝나죠?